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아무나 할수 없는 컨텐츠예요 음. 조립 pc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건데요 이게 왜 아무나 할수 없는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닙니다 오늘 아마 한 6개 7개 정도 업체가 노출이 될텐데요 이 업체들한테 돈 받고 하는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거고요 두번째 요새 드래곤볼 드래곤이 뭔지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부품 하나 하나 따로 사서 여러분 조립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픽카드가 포함이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왜 그래픽카드 단품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완본체를 살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하다는 당연한 걸 얘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어, 이것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판매업자입니다. 판매업자인데 이런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제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왜? 다른 업체를 추천하는 거랑 다름없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싸게 컴퓨터를 사기...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찍는 거니까 구독과 저여있지 마시고 영상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처, 앞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뭐 유명 업체 하면 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몇개 있나요 한 개? 세 개? 뭐이 정도 떠오를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컴퓨전, 아이코다, 컴스클럽, 아싸컴, 조이젠 이런데 보통 유명 업체라고 하는 데죠 그런데 그런 업체가 실제로 단아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이거 대답하기 좀 애매할 겁니다 어... 정답은 네, 싼 제품도 있고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어... <웃음>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싼 제품을 골라 살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돼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고 싶은 제품 한번 찾아봐요. 일단, 나는, 딱 봐도 감이 오는데, 이 5600X에 6700XT 조합이 매우 싸보입니다. 자, 이거, 저는 이걸 픽하겠습니다. 1번 픽했어요. 왜 내가 이거 딱 봐도 싸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CPU가 대략적으로 40만원 조금 안 하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지금 현실점에 이거 한 120만원 정도 하는 그래픽카드거든요? 하치면 160이에요. 근데, 총액이 180이다? 어? 나머지 부품 CPU랑 글카빼고 보통 50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SSD, 파워, 뭐 케이스, 쿨러, 메인보드, 램 이런거 생각하면 50은 잡아야 돼요. 근데 CPU랑 그래픽카드만 합쳐도 150이 넘는데 30만원으로 나머지 짤수 있나? 못 짜지. 그러면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자마자 요 1번으로 한번 견적을 짜볼게요. 여기 부품 쭉 보고 일부는 본인이 바꿀 수 있게 돼있어요 마음에 안드는 제품이 있 일부는 바꾸세요 저 이거 980 프로가 기본으로 돼있아 프로가 아니라 980 노멀이 기본으로 돼있던데 이게 디렛 리스라서 트 저는 P31로 바꾸고요 나머지 중에 또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파운인데파운은 고정이라서 못 바꾸네요 이건 못 바꾸니까 놔두고 바꾸고 싶은 SSD 하나 바꾸고 총 견적은 190입니다 190인 거 확인하고 이거를 다 나와서 일일 찍어보겠습니다 자다 나와서 동일한 부품은 쭉 미리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이제 다른 거 없죠? 완전 똑같죠? 똑같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총액을 보겠습니다. 부품 가격만 224만원이에요. 지금 다나와 현금가입니다. 샵다나 현금가. 이거 조립비 포함하면은 227만원 정도 할 거고요. 이거 아무리 싼물 찾아봐도 2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이 다나와 샵 다나 봐도 조금 더싼 물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몇 프로 안 싸요. 한 2% 정도 쌉니다. 그런데 찾아가봤자 220만원 정도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원하는 부품 P31로 바꾸고 난 뒤에도 총 금액이 조립비 포함해서 190만원이에요 메리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30만원 정도 메리트가 생기는거죠 어? 성주님 개쩌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에 메인보드하고 그 파워하고 고정이죠 이거 변경이 안되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메인보드 파워가 그래픽카드하고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에요 기가바이트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컴퓨션에 뭐 PC 디렉트나 아니면은 제이시언에서 기가베트 제품 납품할 때야 니네 우리 그래픽 카드 받아줄 때이 보드랑 파워도 같이 받아주면 안 돼? 대신 이거 세개세개 묶어서 좀 싸게 줄게 라는 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된걸 겁니다 니네 완제품 PC 만들 때 우리 부품 파워하고 보드하고도 같이 써주면은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좀 싸게 쓸수 있게 공급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 나오는거예요 컴퓨전 찾아보면은 그런 제품군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안내들도 있어요 두번째 PC 보겠습니다 두번째 PC는 3600에 169 6 슈퍼죠 169 슈퍼가 지금 최근에 엄청 올라서 80만원 하는거지 원래는 저번달만 해도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였습니다 60만원 정도라 치고 그래픽카드하고 CPU하고 합치면은 CPU가 이거 또 20만원 차 안하죠 8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 80인데 오, 나머지 부품 가격이 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적 사양 낮은 부품들이 쭉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냥 단화와 최저가하고 비슷하게 찍힐겁니다 이거 안 눌러봐도 제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면은 이 PC 눌러보고 이 부품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거의 단화와 최저가랑 동일해요 CPU는 단화와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고 램은 거의 똑같고 보드도 같고 그래픽카드도 같고 SS도 같고 케이스도 같고 파워도 같습니다 그럼 안 봐도 뻔하죠. 다나와 최저가는 거의 같을 겁니다. 예, 이거 어저 같은 경우는 한눈에 이걸 눈치챌 수 있는데 여러분 눈치 못챌 테니까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눌러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3060 같은 경우에는 1 0 0만 정도하고 이 CPU가 20만원 하니까 또 나머지 부품 50만원 정도죠. 그럼 나머지 부품들 보다 거의 시세별이다. 그래서 이첫 번째 제품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그냥 메리트가 없네. 다나와랑 가격이 비슷하네. 라고 계산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일일이 이렇게 눌러봐도 되지만 아니면 저처럼 조금 상식이 있다면 가격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은 컴퓨전의 일부 제품은 한2 0 0만짜리 컴퓨터 170만원에 팔고 있다. 다나와 최저가보다 30만원 싸게 팔고 있다. 일부 제품은 그냥 다나와 가격이랑 거의 똑같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제품 있잖아요 좀 시세보다 확실히 싼거 그런 거 골라서 사시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컴퓨터만 그럴까요? 이 다음번은 아이코다 감 볼게요 아이코다 아이코다 어떤 제품 볼까요? 어, 앞에 5600에 6700XT 봤으니까 그거는 좀 세팅 비슷한 게 보고 싶은데 음, 5600에 3060 들어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 3 0 6공에5600 들어가 있는 견적입니다 방금 눌러본 거3 0육0이 사실 6700스티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막 제가 강력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200만원 정도에 딱 맞춰 살만한 견적이에요 이거 5600 들어가 있고 이거 대충 40만원 조금 안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10만원 조금 안해요 그러면 이거 두개 합쳐서 50만원 보드? 보드 한 15만원 치고 그럼 65만원 램 2개에서 10만 원, 75만 원. 어, 그리고 이것도 10만 원치고 85만 원. 85만 원 케이스 파워 합쳐서 13만 원, 85. 대충 대충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픽 카드 빼고. 그래픽 카드 빼고 100만 원이니까 그래픽 카드가 뭐 조립비 빼고 한계를 생각하면은 110만 원 정도 잡히겠네요. 그러면 다나와있으는 얼마일까요? 이 부품 그대로 눌렀을 때 아 참고로 이거 제가 마음에 안든거 몇개 바꿨어요 보드하고 쿨하고 러 바꿨습니다 자 똑같은 견적을 단하에서 눌러봤습니다 단하에서 눌러보니까 37 9만원 뭐 17만원 9만원 그래픽카드가 거의 120만원 돈이네요 120만원 돈에 또 10만원 뭐 8만원 10만원 어 그럼 총액이 얼마정도 220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20정도 안나오네요 117만원 정도 나옵니다. 117만원이고 조립 포함하면 22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220만원 견적 나오는데 아이코다 얼마입니까? 뭐총 합계가 210만원 조립비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 쌉니까? 어... 대충 10만원 정도 싸네요. 단어 최저가보다 아이코다도 지금 임의로 아무 제품 한번 눌러봤는데 10만원 정도 쌉니다. 찾아보면 아마 그런 제품이 좀더 다수 있을 거예요. 지금 3060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밑에 내려가서 30, 70 이런 것도 있거든요 70, 80도 있으니까 눌러서 아마 계산 때려보시면 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단어에서 눌러서 사는 가격보다는 약간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까요 크게 차이는 안날 거고 그래픽카드 비용을 대충 따져보면 은 아까랑 이거 부품 가격 비슷하거든요 자37 8만원인가 37, 8만 원인가? 3, 7, 45 이거는 20만원 준다거든요? 45, 65, 75, 85. 여도 100이네. 자, 그래픽카드 빼고 100 정도 잡힙니다. 그래픽카드가, 아, 그래픽카드, 그럼 190 잡네? 상0 7 0이190 하나? 요새. 상0 7 0 200 정도 하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다나가보다 한 10만원 싸네? 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코자 거는, 다나와 가격보다 10만원 정도 싸게 잡힙니다. 200만원 정도일 때, 200만원, 300만원 살때 10만원 정도 싸게 잡히네요. 어, 선생님, 아까 컴퓨터는 30만원 싸던데, 그게 비교하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순 있네요. 음, 그럴 순 있겠네요. 음, 그럴 순 있겠다.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아실 순 있겠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이 기본적으로 AMD보다 가격이 좀더 극격히 올라서 크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다나와 최저가에서 한 1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완본체를 어, 사시면. 맞죠? 아이코다도 조금 더 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코다 넘어가고, 그럼 컴스 클럽 한번 볼까요? 컴스 클럽은 제가 이미로 이미, 에, 그, 얘네 페이지 1위에 나와 있던 거, 가성비 PC 1위라는 걸 눌러봤습니다. 자, 이 누른 상태에서 똑같은 부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똑같은 부분 골랐는데 잠시만요. 자, 1 2 4 0 0 f 거기에다가 CR1000 그리고 이거 메모리 8기가 두 개. 어 보드는 B560N-A. 1 2 6 9 슈퍼 들어가 있고 S3에. 어우, SSD 괜찮은 거 넣어 놨네. 그다 음 K400 케이스 파워는 이게 많이 꽤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파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나우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다나우가는 150만 정도 왔네요. 조립비 생각하면 153만 정도 나겠습니다. 여기는요, 어... 여도 150이네요. 실질적으로 컴스 클럽은 가격이 그냥 다나우는 똑같네요. 어... 그렇네요. 다른 제품도 그럴까요? 궁금하긴 한데, 자 다른 제품 한번 눌러볼게요. 마블 스파이더맨 PC. 컴스클럽이 지금 그래픽카드 구했는게 대부분 다169슈퍼인가봐요 다른 제품으로는 아예 견적이 안 짜져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정가 적혀있는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딱 봐도 확인이 됩니다 다나와 가격 정도 나올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컴스클럽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 다나와 최저가랑 비슷합니다 완제품 PC로 산다 해도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그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다나와 최저가로 판다는것 자체가 일단 어느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커피존이 다나와 최저가보다 확실하게 쌌습니다 물론 얘도 일부 제품만 그렇지만요 여튼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사컴 아이... 아 한번 봅시다 아사컴 5600에 제가 3공7 0 들어가 있는 거 한번 골라봤어요 저희가 이 정도 PC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사컴 보니까 이, 게 사양, 변경하기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기본 쿨러로 돼 있던데, 5600X는 기본 쿨러 사용을 못 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50N-A 썼는데, 5600에 이거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5600 전력 소비량이 크진 않으니까, 문제는 안될 거고,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1개 단일로 돼 있길래, 제가 8기가 2개로 변경했어요. 그니까, 러 아사, 아사컴은, 기본 컴 견적이 손댈 게좀 많더라고요. 아까 아이코다는 내가 손댈 게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컴퓨저는 한개 정도만 손대면 됐어요. 기존, 기존 견적은 좀 조금 별로였는데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거다 바꿔 봤어요. SSD도 하이닉스 걸로 바꾸고 파워 같은 경우도 많이 걸로 바꿨습니다. 얘는 그래도 사양 변경을 다양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넣어 놨더라고요. 그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 기존 견적에 그냥 싸구려를 집어넣은 대신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옵션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총 금액이 변경해 있는 거 합쳐서 237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걸 단화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화로 일일이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견적입니다 얼마? 283만원이에요 여기는 237이었죠 이거 조립고민포함하면 287일거고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와송준님 이거 뭐 50만원 가까이 차이는데요 네 50만원 차나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당히 싸게 책정이 되있나봐요 아소스 RTX 3 0 7 0이라는거 보니까 이거 KO 제품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변경하면은 아마 추가금액이 붙는 걸 겁니다 EM텍 걸 바꾸면 우와 추가금액 70만원 붙는다 야 원래대로 해줘 아소스 KO로 아소스 KO만 싸네요 나머지는 추가금액이 저렴 많이 붙네 뭐어쨌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되네요 시장가보다 한 50만원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은 총금액이 시장가보다 확실히 싼 제품들이 좀 있어요 이거 품절 제품이 아닌가 참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아싸컴에 한번 주문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이젠 한번 볼게요 조이젠 같은 경우는 얘도 좀 변경해야 될게좀 많아요 쿨러 같은 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돼있고 메모리 지금 보시다시피 16기가 단일이죠 이거 전화해서 이게 수정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듀얼로 못 바꿔요.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되거나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3060 사용하고 있고, 뭐870 아니고 처음에는 시게이트 이상한 저렴한 ss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들게 싹싹 바꿨는데 파워는 변경하고 싶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상 뻥퍼에 바꾼 게어가 있던데. 이게좀 견적 자체는 마음에 안 듭니다. 견적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견적을 동일하게 골라서 넣어 봤어요. 넣어 보니까. 어 다나와에서는 대충 200만 정도 합니다. 200만 정도 하고요. 조립 고미함면서때한 202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조이젠 구매가로는 190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10만 원 정도 의메이트가 있네요. 아이코더랑 비슷하네요. 다나와 최저 거보다 한 10만 원싼 가격 조이젠 그렇습니다. 네, 다만 파워를 아예 변경 못하게 해주는 거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파워는 사람한테 따지면 은 심장인데, 컴퓨터는. 어, 이거 좀 변경할 수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아이코다랑 비슷하고 난 다나와 최저가보다는 좀 싸다. 지금 봤을 때 아싸컴이 다나와 최저가보다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컴퓨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코다, 조이젠 순으로 되겠네요. 레어피쉬는 어떨까요? 레어피쉬 내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음... 여기도 유명머리거든요 제가 쭉쭉쭉 누르다 말았어요. <웃음> 이거 왜그러냐면은 어 일단, 다 눌러봐도 알겠는데, 자한 제품 일단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1,700KF에 3,600 메모리에 토마호크 썼는데, 이거, 각이 머릿속 사사사 계산이 되는데, 뭐 이게 40만원, 이거 뭐잘 찾아봤자, 25만원. 그러면은 65, 65에, 뭐, 이것도, 30만원 차안 하잖아요. 15, 80, 90. 90 정도에다가, 이거를, 요새, 100만원, 110만원 하더라구요. 그럼, 200. 210. 218. 여기서 17. 어, 218, 17. 35. 235. 그래음 쿨러까지 해서, 대충 250. 이게, 쿨러가 250좀 넘네요. 200, 260 정도 되겠다. 한부품까이한260 정도 됩니다. 그럼 조립비 생각하면은 다나와 최저가보다 메리트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50짜리 견적에서 다나와 최저가 대비 한 5만 원 메리트라면은 앞에 다른 몰들보다는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다른 부품을 눌러서 봐도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저렴 보지 않습니다. 이게 169 슈퍼도 있고 5600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230이면 이제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계산이 섭니다 이걸 일일이 안해봐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유명몰들끼리도 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명몰은 단나와 최저가보다도 현시점에서 그래픽카드를 훨씬 메리트있게 팔고 있습니다 뭐 그런걸 감안해봤을때 여러분이 일일이 단나와 최저가로 드래곤볼 하는것보다 오히려 저런 완본체로 파는 그런 몰 들어가서 사시는게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 또뭐대일 컴퓨터 본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요것도 한번 덤블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게 메인보드나 이런게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확인 이 안되니까 주요 부품만 눌러봤어요 주요 부품이 자 CPU는 11700kf고요 거기다가 메모리는 3400인데 3400짜리 3, 3 2가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3200짜리 넣어놨습니다 그래픽카드는 3080이 들어가있고 거기다가 뭐 SSD, NVMe, OEM, 어떤 건지 모르지만 PM981,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에 하드 이태라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충, 보드하고, 쿨러하고, 케이스, 파워, 이런 거 빼고 넣어도, 얼마 나오냐면은, 370만원 나옵니다. 왜 이래 비싸냐면은, 3080이 지금, 뭐, 280 하거든요? 다 나와 최저가가. 근데, 이게 지금, 완본체 가격이 350이죠? 그럼 실제로, 아마 3080에 여러분이, 똑같은, 1700kf에 램 저렇게 빡빡해 놓고 ssd랑 하드랑 다넣고 계산 때리면은 윈도우 10% 넣고4 0한30이 정도는 찍힐 거예요. 그러면 메리트가 얼마나 있어요? 70만 원정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급격히 하루,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가 물건 받는 가격도 2주 전 대비 지금 25만 원인가 올랐어요. 상공 팔공 기준으로. 그다 보니 이미 그전에 완성해서 내놓은 완제품 PC가 그 가격 상승폭이 적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니까. 어,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할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PC 사려고 할때 다나와 최저가가 이제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음, 일일이 다나와 가격하고 눌러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특정 몰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몰에서요. 아니면 요새는 이제 델이나 삼성 완제품 PC도 오히려 메이터가 있어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수스 완제 PC, 델 완제 PC 이런거요. 그런 것들도 부품 하나하나 눌러보면 얘가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계산이 대충 설테니까 여러분도 게으르면은 돈을 더 쓰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일이 부품 가격 비교해보면서 좋은 제품 사서 어, 쓰시길 어, <웃음> 하여튼 그런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슬슬 영상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다나와 최저가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이 완제 PC 파는 몰에 들어가서 일일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 메리트 있는 제품은 골라 쓰시면 훨씬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